아,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안테나의 나트입니다. 저희 20분 있으면 밥먹으니까요 소그만 팀계시면 <웃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디자인 회사고요. 원래는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지쳐서 좀 이런 사회적 경제 쪽으로 8년 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셜 디자인과 비주얼 그다음에 이제 문화를 만드는 팀으로 나뉘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년 전에 이제 물레봉이라는 곳을 가서. 지역의 그장소를 먼저 상서 라트숍을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잡지를한 5년 동안 계속 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그 커뮤니티 공간인 어, 그 카페와 이제 갤러리가 같이 있는 공간으로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로 헬로 몰레라는 이제 프리마켓을 운영을 했습니다. 헬로 몰레는 지금 한 15,000명에서 2만명 정도 오는 축제에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어 이런 문화계획을 하는 방법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형태로 이제 오프숍을 만들어서 현재는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이 도시재생이나 문화계획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모델로 올해 이제 창업을 한 형태이고요. 청년 창업의 공간으로 이제 원래는 그 요리사분을 초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되게 잘한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물레동을 갔을 때보다 지금 월세가 4배가 올랐고요 어, 땅값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예술가와 공장 사장님들 한 50분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식당과 술집과 이런 공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과연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영등포 물레동이 도시재생지역에 오래 선정이 돼서 땅값과 임대료는더 폭등할 예정,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재생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가. 그래서 저희는 공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스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정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작가들 18명이 공동작업을 할수 있는 라치스테이라는 그 공간을 오픈을 해서 현재 18명의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아, 재작년에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청에 이제 6 0 m 거리에 이제 샵이 다운 주에 오픈하거든요. 이제 청년 예술가나 이 작업자들이 직접 와서 작업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샵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도시 재생이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형태의 기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들과 어떻게 보면 작업의 공간을 운영하고 공동의 판매의 공간도 운영하고 주거의 공간도 운영하면서 그러면 이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이런 청년 그룹들이 도시재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특히 이제 저희도 이 앞에 이런 활동들이 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활동들이거든요. 뭐,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의 수익 모델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활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과 일을 하려면 뭐 2억 이상의 실적을 갖고 오라는데 그게 있어요. 다 우리 일인데. 혹은 공간 자체도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빚이 이제 거의 10억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천만원 그러면 그게 큰 돈은 아닌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엄청 큰 돈이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쉽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에 이 제가 제 우리 그서 박사님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에서의 그 가장 큰 목적은 3토와 1토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도지역에서 지금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에 투자된 금액을 나타낸 건데요. 거의 90%가 하드웨어에 쏟아지고 10%인데 그 10%도 뭐 주민공모사업 5억, 뭐 주제공모 2.5억, 뭐 마을학교 2.5억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재생이나 혹은 예술가들을 위한 국정공간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공간을 쓸수 있게 하는 그 컨텐츠의 비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공간은 과연 누가 운영을 해야 하나 뭐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을 보면 실행 주체와 이제 참여 부족에 의해서 공간들이 많이 비어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간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웃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예시 사진이니까요. 뭐 여기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도시재생을 하면 거점 공간들을 분명히 만듭니다. 최소 3개에서 5개 이상의 거점 그 공간들을 만드는데, 그 거점 공간들의 운영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저희는 크게 보면 4가지 의 관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과 지역, 주거 환경. 그래서 뭐 청년은 뭐잘 아시겠죠. 주거 완전 불안하고, 네, 그리고 실업률도 증가되고, 문화예술 역시도 그런 도시재생에서 예술가가 필요하니까 외부에 있는 예술가들을 그냥 단디 형태로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을 들여서 예술가들을 유입하는 형태 예술가 역시도 이제 조금 더 정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어서 도시재생 자체는 물리적인 <웃음>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지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의 형태로 가고 있지 않은 뭐 주거환경 역시도 이제 재생지역은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사회주택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주택은 뭐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제가 사회주택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형태이고 시세의 80%로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보사회주택은 최대 40년 동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땅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저희의 그 민간 자본이 그냥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적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회주택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사회주택은 그 주거 공간 대비 10% 이상은 커뮤니티 공간을 꼭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1층이 당연히 커뮤니티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혹은 다른 사회주택은 근생의 공간이거나 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더큰 형태의 모델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신림에 만들고 있는 메리평 그 리모델링 사회주택이고요. 지하에는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갤러리, 1층에는 청년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코워킹 공간과 세미나와 강연을 할수 있는 것과 3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청년 주거의 모델 네, 그리고 6층에는 또 이제 주거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커뮤니티와 뭐 공동 그 빨래나 뭐 이런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질 수 거고요 그리고 옥상은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 주택을 그니까 러 도시재생에서 거점 공간은 분명히 예산으로 다섯 개를 만드는데 그 거점 공간 자체의 컨텐츠가 위쪽에 청년들이 살고 아래쪽에 근생형과 커뮤니티 공간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형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점 공간 자체도 초반에는 청년들이 좀 많이 어 인벌브 돼요. 그래서 공간을 기획을 하니 어, 너네가 이거 기획하면 나중에 너네한테 줄게 라는 형태의 사탕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강했거든요. 모든 뒤에서다 써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줘요. 결국 나중에는 2차로 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도시대상에서 이런 공정공간들이 청년의 주체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뭐 계속 들었던 사회적경제의 주체, 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만들어야지 운영할 수있겠네 뭐 그것도 결국 2차된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이 직접적으로 공간을 매입해서 본인들이 컨텐츠를 운영할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회주택의 모델처럼 땅을 관이만 잡고, 이 사회 경제 주체가 공간을 올리고 아래 층의 근생과 커뮤니티 공간은 청년들이 초반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한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운영비를 이런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형태로 청년들이 위쪽에는 살수 있고 밑에서는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은뭐 단순히 뭐 1, 2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정말 사는 그런 예술가나, 혹은 사는 청년이나, 사는 활동가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했말만 여기 있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청년 예술가의 주거 형태 뿐만 아니라, 물론 아동 돌봄에 대한 주택, 혹은 뭐, 전통시장 청년을 위한 주택, 그리고 청년 창업에 대한 주택 등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점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위쪽에 주거가 생긴다는 생각하면 돼요. 관이 네, 직접적으로 그거를 만들면 지금 예산으로 힘드니까 이런 우리가 사회주택의 형태의 모델을 같이 도시재생에서 연결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사회주택을 하면 돈을 많이 벌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돈을 버는 형태보다는 지역에서 입주자나 혹은 청년이나 활동가들과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상례되는 거니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애정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토와 1터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주택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과 입주자들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좀 복원하고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기반한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복제가 되면 더 지구보다 나은 형태가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공간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갈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조금 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재생이 좀더 자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저희, 저는 이제 약간 문화예술을 기반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느 지자체를 가면, 그 너무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엄청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되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라는 거는 예술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시작이 돼서 유행이 되고, 이게 1년 이상 돼서 트렌드가 되고, 그리고 30년이 돼야 문화로 안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았던 그 스토리나 혹은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정체성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문화로 보셔야 하는 거고 우리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문화적 도시재생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받아들이고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주체의 경제들이 기존 지원사업과 조금 더 연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역내에 좀 네, 찾고 근데 도시재생이 결정이 되는 순간 땅값이 너무 올라서 <웃음> 항상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처럼 이런 공간들의 거점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형태 그러다 보면 이 지자체나 이런 센터에서도 새로운 인센티브나 혹은 뭐 주차장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그러니까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차를 갖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안 갖고 다닌다는 뭐 주민들의 협약이 있다면 주차장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 더 많은 멋진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웃음>